아나이스나이스요자그랬더 <목소리를> 선우 형이 좀 구멍이에요 맞아요 예? 선우는 뭐 음. 저런, 저런 걸 그리고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잘생겼지 이거 봐주세요. 스탬프. <웃음> 스탬프 투어. 저희가 일단, 일단 잠을 자자. 진짜. 일단 잠을 자. 일단 20분 잠을 먼저 자야 돼. 어, 일단 저기에 누워서 <웃음> 처음에 말말 탑사. 어, 돈이 없잖아. 아이고 앞날이 혼다이둘 꼬맹이 대기로 내가 뭘 하겠니? 우리 손은 너무 귀여고 형도 꼬맹이에요 <웃음> 오케이 오케이, t s go. Let's go. Let's go. l e t Let's go. l e 이거 go. Let's 거 o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 e 이 s go. Let's g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아까> <웃음> <딜하냐>, <생각해? 웃음> 20 갈게요. 크게 볼게요. 크게 볼게요. 예! 와, 20 나이스. 야, 65. 니키가 더잘 보는데 오히려? 60, 60 있어요, 지금. 오! 오! 잠깐만. 응 제가 갖고 싶었던 거데당봐 봐. 당겨. 액션 가면 오, 진짜네? 와, 이거 갖고 싶다. 아, 진짜요? 와, 귀여어진 진짜 없다. 들었다. 금 있죠? 뭐, 어, 승마할래? 오케이, 가자. 아 점프. 뛰어. 에 무한 점프 하는데요? 뭐? 얘무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? 저 이상해. <웃음> 말이 하늘 나는데요? 개 재밌다 재밌다 어, 어 좋아 좋아 좋아 달려 달려 달려 야 말이 90키로까지 간다고? <웃음> 말이.. 말이 거의.. 승용차급인데요? <웃음> <웃음> 형 켜봐요 컴퍼 빨리 130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정도 고속도로 다가야 되는데? 엄청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만 해볼래? 지금 이 아무도 안 하네? 학기 어디 재을것 같은데? 아니, 이거, 이거 있어야 돼요. 아이고. <웃음> 아니, 근데 혼자 뭐 하는 거야? 얘 혼자 뭐, 뭐 하는 거야? <웃음> <와, 거기서 볼까? 웃음> 나한번 해볼래? 나는 점토나 해야지. 점토. 아. 뭐야 이거? 공개해 줘. 잘어뭐뭐뭐 뭐야? 진짜 치우기 귀찮 게임이야. 그게. 진짜 이해가 안 된다. 어 깜짝이야. 어 깜짝이야. 지사장 유게임이야? 팝콘, 팝콘 노래 노래가 너무 웃겨. <웃음> 까집다까집다아 아, 아, 잠깐만. 끝났어요. 뭐하는 게임이야? 뭐하는 게임? <웃음> 마, 어, 형 말, 어, 형말 타고 올래요?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우와, 저걸 봤네. 이야 레전드. 말이나 <웃음> 타라고. 응. 어. 저희 그럼 간식이나 살래요? 어, 지금 <웃음> 108 160만 원인데 지금을. <웃음> 오. 그냥 가는데? 오 재밌어! 단동봉은 아 빨라진다! 단동봉은야 아, 어디가 아, 어디 가! 어디 가! 어디 가! 예예 예야! 예다 예. 예. 예. 점프해봐요! 점프해봐요! 어? <웃음> 왜 날아! <웃음> 아, 말도 안 돼! 아. 우리 둘이 할래? 뭐야? 뭐. 그럴까요? <웃음> 저희 중에 실력자를 가르칩시다 이겼는데요? 뭐가 이겨? <웃음> 아, 그러네?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<웃음> 어, 이겼네? <웃음> 다시 해, 다시 해, 다시. 아, 지금 멘붕 왔어. 이걸 못볼 <웃음> 줄은 몰랐는데. <웃음> 내가 이겼어. 해보여. <해봐요>. 아, <웃음> 아 이것도 잘... 이거 안에 넣는 거네, 이렇게. 떠진 <웃음> <써진> 거 <거야>. 오케이, <웃음> 한번 해볼래요? 형도 같이 이거 하죠. 오기이 오케이 갈게요 기 잠깐 여기, 여기, 뭐야, 이게?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요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어 제가 이겼네 아지한쪽 종생이의 드림인 나이거야돈 좀... 야 뭐... 야너왜 뭐. 이렇게 많이 했어? <웃음> 너 혼자 다 <웃음> 혼자 했어? <혼자> 했어? <웃음> 아, 전게 많이 했어뭐 했어? 뭐 했어? 근데 우리 오목할 농구랑... 때. 이거 했어? 농구 했어? 말도 안 주세요 예 어? 이 <웃음> 아, 좀. 분 다른데. 네, 저희가 이렇게 알바도 하고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스탬프를 모았잖아요. 네. 네. 이제 공개해 볼까요? 오케이. 하나, 하나 둘, 둘 넷, 셋. 개. 오, 뭐야? 셋다 똑같아. 저돈좀 동점인데요? 아동점인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! 나이스! 우리 니키가다해줬어오 아예 뭐야? 뭐야? 와 진짜 영화가... 와 영화가 진짜 오랜만에 온다! 어... 가장 마지막에 본 거? 진짜 너무 오래 전이라서 기억은 안,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기간 좀 넘은 것 같은데요? 진짜 약간 이.. 이렇게 있는 영화관 풍경이 되게 오랜만이에요 땡! 같이 하네? 땡! 땡! 땡! 야, 먹어 이게 제일 재밌는데? 이게 제일 재밌어요 이건 뭐야? 이거.. 비딩 주겠어 아, 진짜? 오! 오! <웃음> 아 짱구 이거 나와잖아 이거 맞아. 이게 아안 나네. 아, 뭐야 이거? 이거 어떻게 정리하려고요? 아정리요 같이 하자.